야!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자, 2, 3, 에브리팀 안녕하세요 에이 yeah. yeah. 2조입니다 2조! 아, 서 2조예요? <웃음> 네. 아, 네 1조 친구들 벌써 했고요 네. 네. 첫 유닛에 이어서 저희도 디스패치를 통해 깜짝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yeah. 네 깜짝이야 저희는 더 h e f 비기닝 o w s b e LA 공연을 끝으로 미주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아. <웃음>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조심하시면 네. 안 돼요? <웃음> 여러 도시를 돌면서 네. 어, 네. 많은 에이티니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워서 또 네.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 좋아요 깔끔한시타일 좋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나 투어 하면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 MC님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나 MC예요? 오늘 MC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사실 그 공연이 이제 예스 투어가 끝이 났는데 어 뭔가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안 나는 게 당장 좀 내일, 막 내일모레 공연할것 같고 음, 그런 느낌이 아직 있어서 음 근데 사실 이제 네, 오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제가 오늘 디스패처와 함께 또네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끝나고 이제 좀 뭔가 또 이렇게 다른 활동들을 하다 보니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실감이 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 오... 느낌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웃음> 그게 뭐야? 의견? 정말 좋은 질문? <웃음>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그럼, 아, 어쨌든 투어하면서 좀뭐 재밌었던 거나 뭐 있을까요? 에피소드 같은 거 말, 아직 팬분들한테 말한 적 없는 거? 어. 그렇죠 공연을 하거나 그런 거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나 이제 이런 게또 되게 제 입맛은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오늘도 막그 랍스타 들어간 샌드위치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 것도 맛있어.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여기 헬스 기분들이 좋아요. 아 그렇죠. <웃음> 되게 카운팅까지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맞 어, 카운팅 되죠. 하나를 할 때마다 카운팅이 올라가요. 어, 그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 그러면 응. 또뭐 있나요? 저는 저희 최근에 했던 네. 그 공연장에 대지실에 아, 아이스크림 기계가 아, 아. 오 맞아. 근데 진짜 아, 맛있었어요 아, 맞아요 뒤에그더 아, 어. 아, 포럼 그 공연장에 음.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랑 팝콘, 팝콘 기계가 있어요 었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제 스트로베리랑 초콜릿 어, 바나나만 있었나 아, 바나나 없었어요? 없어요? 뭐 무슨 뭐, 얘기가 있 맛이 3개가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초콜릿하고 믹스된 거 릭스, 하나 있었어요 <웃음> 아 믹스된 거였어요? 제가 유일 가운데 걸안 먹어봤어요 아, 오늘은 오늘 한해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그치? 담아서 우리 에이티즈가 <웃음> 에이티즈를 위한 행운 카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거예요네 <웃음> <할까요? 웃음> 네. 급성도 진행이네요 네 빠른 네. 네. 나마스 어. 이미 넘어갈까 생각했어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스티커랑 맞네요 여기 이렇게 네.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각자 하나씩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웃음> 어, 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하나씩 음. 만들면 되는 거죠? 음. 아, 이렇게 한번 떼서. <웃음> 오. 오. 오! 여기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음. 저저 호랑이 띠니까, 이 이거 호랑이 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오. 어, 했어요? 어 좋아요. 어잘하네요 네, 좋아요. 네. 어디 다 하는데? 뭘얼야얼 이거요? 네네네. 떼서 해면 돼요. 어? 아니 이게, 여기다가 뭐다 어? 사물 없는 거 같아. 색종이도 있고. 어 색종이도 있고. 오 여기 되게 잘 나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큰 거? 오케이. 어 아니 형지민 찍어드릴까요? 아 좋아요. 여기 어. 보니까 민기랑 유노는 여기서 방금 찍었어요. 네 야. 저도 저도 오케이. 찍어주세요. 그 호랑이니까 저는 호랑이와 함께 제 사진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행운 우리. 우리 HD 분들이그걸볼 음. 때마다 이제 행복하실 수 있게. 한번. 이거. 고쳐주실 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o 이거. 이 o 이거. 이거. 이거. 이 t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를거이이겠다 하는 네. 그러면 형아 너도 찍어요 어, 그럼 다 찍을게요 얼굴이 또가득해야또 행운이 가득 오니까 얼빡샷 약간 미샷을 좋아해요 약간 미샷을 좋아해요 아니 정면샷 본인처럼 그거 오케이 <웃음> 좋아요 하나 둘 분위기 이쁘게 나오더보여 보여요? 네 이쁜게 다르 어때요? 어? 어단 보여요? 이제 추세 아리 좋아요. 네. 잘 나왔어요. 그죠? 세상에.. 네이클로버를.. 딱 넣겠습니다. 아.. 이쪽 이쪽 살짝 와주실 어요 네이클로버.. 핸드폰 좋다.. 잠깐만, 어 좋아요. 그런 스스 좋아요. 오, 좋아요. 숨기기가 아야 음, 여기서 음? 약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었어. 네. 저... 오여1 3씨 벌써 해운문에 향기가 어, 오, 어떻게 왔어요? 그, 그, 스티커가 약간 해운문인것 같아요. 그맞아요 어, 지식안 찍어줘도 괜찮아요? 지금 싸가지고 그 찍어주세요. 네. 음. 행운의 편지 오오아뭐 설마 오, 이 편지는 네. 여뭐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지구 <웃음> 몇 바퀴를 돌고 막 그런 아너 너가, 너가 보내고 있잖아 방금. 아, 그, 아 맞아 그거 참고해 제가 새해 첫날에 우리 또 그걸 멤버들에게 또 보냈기 때문에 <웃음> 행운의 편지를 <웃음>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보로거것 같아 걔네 <웃음> 아, 안 하면 찜찜하더라고 그래서 이 편지 멤버들 음. 다 빌렸지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배경화면 진짜 예쁘다 배경화면? 네, 어, 이거 어, 어, 근데, 어, 근데. 이선생님 붙을 자리가 없는데? 그럼요 어, 역시 저쓰 3D를 창의라고 어, 나 어, 두자 예. 아니 그거 상은 거야 아. 손찍어줄까 거야? 좀떼어세요오늘러야카메라 이거는 어, 이거는 오오 남친 잘 같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감사합니다. 어, 어, 빛이 왜 그러지? 무서워. 이게. 저좀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웃음> 저 어둡게 나왔네. <한데? 웃음> 아니, 여기 사진은 안 어둡거든? 어, 이거. 굉장히 신, 신경 사진찍신 어? 아니, 이거 봐, 사진은 예쁘게 나왔어. 그렇네. 어 응? 아, 사진도 좀 어두운데? <웃음> 아니야. 사진도 좀어두 아, 그... 사진 아니, 아니. 근데 좀 가까이서 가까이 보면 좀 되게 하려고 있네 그게 다 이렇게 어... 조금 어둡 어두... 그래. 어둡지만 밝은 곳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자. 저 착한 사람들은 아시면은 <웃음> 다시, 다시 찍을... 보여 드릴까요? 예, 그거 네. 우리 낮에 찍었던 거를 보여 드릴까요? 그거는 또 따로 쓰, 쓰, 쓰시는... 쓰시는 건가요? 음... 이거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러면은 예. 이거를 오늘 컨셉은 음, 뭐예요? 아니면 밝게 할수 있나거든요. 어, 이게 아마 찍을 때 실내 아, 그설정 아니면 여기서도 밝게 되지 않을까? 자, 네, 이렇게. 우당탕탕. 오, 됐다. 음, 다시 보고게 오, 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이제 채된거 같아 블루루미즈 처기해오뭐 뭘? 하킬 주도라는 거야? 이런 거 한번 해도 돼, 요하지가신기하 뭐가 보고 사업 잘나오고 다시 담보가 되는 걸로. 잘전거 음, 어떻게 뒤에 붙일 틈이 렇게 생각을 해놓고 어? 그리고 성아 형국시 이거 명함 좋게 나오면 신박하게 제행메의카드에 네. 성아 형 콜라를 받아두었대요 <웃음> 좋아요 영상 <웃음> 얘기가 좋다면 좋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을 이렇게 써 오. 까잘 오. 나오는 거 같아? 오. 네, 오. 좀 밝아진 거 뭐, 같고 뭐, 뭐, 밝아졌다 밝아졌다 네. 확실히 밝아졌다 네. 그럼 다 그렇게 해서 뽑면될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아 한번 봐라 터치 어? 터치 오이 아니예요 이 들어가서 돌을 올려 프랑이 레그리이션렸는데화이가 아닌데? <웃음> <웃음> 아, 잘했다 근데요 상아, 너 깔끔하고. 이 진짜 아이디어 대박이다. 좋은데. 이런 것도 몸에 힘이 들어가. 잘나왔 응? 음? 어? 그럼 어때요? 원래 사진이 어때요? 응. 음. 음. 많은 발전이 있어. 많은 발전이야. 좀어 발전이 훨씬 네 배가 좋네. 뭐 노출 올려서 다 뽑아, 다시 뽑아더 많이 올려도 될것 그게 최대야. 아 그래? 음. 여생이 뽑았어 응, 나어 그러면, 그러면 뭐 나는 이 사진 두장 써야지. 그러면 그거 제목을 비퍼부터로 가자 알았어 어? 아 이게 밝은 거야? 응 음, 그거 최대한... 어 것도 하나 다시 뽑아줘요? 내, 거, 어, 내 것도 다시 뽑아야 될것 같아 오케이. 이기이게 이거 도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우리 진심인데. 그런가? 어, 감사합니다. This is for you. e y o a n see me. 와, 딱풀 진짜랜만 본다. 옛날에 옥공에다가 이렇게 손 놓고 문질러 가지고. 손을... 그 거미줄, 거미줄? 네. <웃음> <웃음> 거미줄을 모르는구나. 왜, 너, 너 아니, 그런 거미줄을 모르는구나왜 너는 뭐? 네. 난귀찮이 딱히. 거미줄이 뭘 줄도 몰라. 너를이미기에 <웃음> <웃음> 진심이여 가지고. 근데 진짜 LA 날씨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요 기분 좋은 날씨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성화 <웃음> 형 야... 어, 멘트가 센스 있는데? 몰라 했는데 이 편지를 받으시고 하루에 한번 웃어달래 그렇지 않으면 사진 쪽 성화가 어두워진대 이렇게 어, 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기가 무슨 색깔이죠, 근데 으음. <웃음> 으음. 약간 갈색? 으음. 아, 초록초록색음으서좀 초록색 짙은? 탁기색? 탁한 아. 초록색? 포도로 잡혔어. 지금 우리 라이브 중이지. 응. 아, 예. <웃음> 그 이번에 뭔가. <웃음> 하면서 약간 그 뭔가 멤버들 별로 라이브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 안한 뭔가 비하인드 같은 거 있어요. 요런 음... 거 있었는데 말 못했다. 오케이. 요번에 그저희 이번에 <웃음> 그 부가 실장님이 사진 많이 찍어줘가지고. 아, 맞아요 좋아요. 더 많이 있는데 아직 참고 있어요 이제 한국 가서도 네. 계속 올리려고? 네아 진짜 공감주장에 모셔가지고 진짜 저희 진짜 사실 진짜 많이 맞아요. 얻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이쯤 되면 사실 우리 이번 투어의 <웃음> 셀리스트를 때문분들다 아시겠지만 뭔가이번에 새로운 곡들을 연습하고 뭔가 하면서 세상 우리 노래 수록곡들이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구나 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맞아 에서 한국에서 저는 이서에와서우버에서맞국요서한국에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요국에서제국에서 한국에서 요국 저 이제 거의 한팀다됐 마스터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영어가 진짜 많이 늘었어 딱 보면 하다 보니까 점점 어. 그렇게 된것 같아요 산이도 어, 원래 잘했고요, 산이도 원래 잘했고 잘하는 않아? 네 이번에 어. 성화가 진짜 영어가 많이 늘었고 성화는 어, 많이 늘었어 땡큐 예스 그래, 땡큐에서 하는 말인데 제가 오늘 그 갔었잖아요, 저희 근데 네. 되게 스윗한 어떤 남성분이 제가 이게 채채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나가시다가 진짜 멋있게 블러쉬 이런 거재채기 하면 원래 블래스 해주는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플래스 유 땡큐 네 그랬다 멋있었네 응. 야기가 있었지 나는 진쿨 cool, cool 자켓만 4번도 봤어 쿨 cool 자켓? 어. 난쿨 네, cool 네. 자켓 입었나 네. cool 보네 <웃음> 그래요 우리 다 만든 멤버는 댓글로 소통해다 만든 멤버 있나요 혹시? 저 거의 다 댓가요 좋아요 다 만든 멤버는 댓글하고 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버리요네 이건 붙이그 뭐지? 저희 저번에 성화는 없었구나 공연 끝난 다음 날산이랑여산이가 이제 여산이가 우영이가 이제 저 스테이크랑 막 이런 걸 사줬거든요 아, 맞아요 봤어요 랍스타랑 막 이런 거를 사줬는데 아, 킹크랩이랑 이런 걸 사줬는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 진짜 맛있었고 제가 그걸 먹으면서 애초에 갈 때부터 애들이 형 오늘 돈쓸생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음... 그리고 갔는데 가, 가서 아, 감동을 받았죠 약간 근데 <웃음> 응. 애초에 우리가 얻어먹은 게 많아서 맞아. 형이 형이 평소에 너무 많이 사줘서 커져서... 또 갚으면서 살아야죠. 아주 좋아요. <웃음> 그래서 제가 멤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 저는 <웃음> <웃음> <웃음> 어. <나도> 안짜았으니까 <웃음>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아 <웃음> 고마워요. 우리 팀장 소통을 조금. 응응 꿈이다잉. 왜? 하이. 하이. 여상이 대문짝만한 해몬 그렸네 음... 아, 콘서트를 가니까 해몬을 그려 오신 분들 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어,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엄청 많고 그 머리에 직접 그 해몬 코스튬처럼 꽃을 이렇게 달고 뭔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헬모이 뭐. 그렇게 귀여운 캐릭터인 걸 정말 간만에 다시 느꼈어요 <웃음> <웃음> 네. 손짓난만해 보이는 저 표정 어 근데 요, 요 아이디어 좋다 그렇 뒤에 이렇게 좋네. 메시지 같은 걸적었네 이거는 구굿 아이디어다 굿굿 굿. 성악 과내거지가족 어떡하지 왜? 방역? 아니, 방역이 누구? 가 와. 말이 끊겼어 오와. 가져가시 어허 와우 내가 냅다만 말해봐 그거는 아니고 냅다만 말 이게 단존댄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진지 드셨어요 이거는 존댄말이구나 가져 아니 순간 무슨 말을 해야지 해야 배워보고 싶어 가져 가져가세요 라는 말보다 이게 음. 그 있잖아요 형이 아좀 잘하나 어저봐 홍준이 형 진지 먹었어? <웃음> 이렇게 하는 걸로 배웠는데 오빠들 너무 잘생겼어요. 갑자기 넘어갔네. 고마워요. 고마워. <웃음> 고마워. 그대도 너무 아름답소. 홍중 베스트 리더. 무슨 말이지? 세기운. 홍중 베스트 리더는 <웃음>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이제 그, <웃음> 그 베이스 그. <웃음> 어. 홍중이 꽃집. 아 홍중이 꽃집. 가져. <웃음> 아니면 <웃음> 유유네 <유연해 웃음> 이거. <웃음> 가져. 가져. 하트 주세요 어, 하트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나 저는 호랑이 에디션이거든요 오감성있다 네. 저는 호랑 괜히 공유이 아니네 호랑이 에디션입니다 확실히 각자의 개성이 잘 보인다 그렇죠 나는 뭔데요? 너는 이렇게 약간 감성이 준다 감성 너의 감성 설명 안 해도 이상할 것 같은데 호랑이 주려고 방금 되게 그 <웃음> 잘못됐다고 오 산이 아 love you. Me too. f r 그 산이의 숨 있어요? 네? 네? 네. 네. 산이는 포도. 네? <웃음> 산이는 포도. 왜? 산, what is your favorite color? Purple. p u r p What is o o g h i present. We love you y o son. I love you too. s o you r e so pretty. s o you r e so h o t d 짜 이렇게 연9 9 9어 Hot? Hot h 9 9 s 9 9 best boy. I love s a n s 9 n Hi. 9 a a 9 s 9 9 9 9 t 9 Oh. 9 9 9 9 9 t t 9 9 9 9 9 9 9 9 9 이 여생이 음,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고 so 뭔가 대화면치도 않은 행운의 카드인가? 하고 딱 뒤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돌려봤을 때. 엄청 고다이디어였어 <웃음> 음. 저도 됐어요 어, 근데 진짜 잘꾸였다 어. 약간 호랑이 에디션으로 공중이 고 확실히 뭔가 좀 소장 욕구가 생기네 미적 감각이 있어, 네. 음, 확실히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이렇게. 어 저도 마무리를. 네. 아우여사의 것도 아주 의미가 가득하고 아주 좋아요. 네. 댓글. 아 그러면 이제 어아 선생님 편하게 마무리하시고. 아 마무리했나요? 네, 하트 하나만 아, 네, 네, 하트 여기 빨간색로 아, 빨간색으로 여보 요거, 여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근데. 그렇죠. 오늘 어, 네임펜에도 색깔이 있구나. 어? 네? 근데 네임펜인도 색깔이 있어 빨간색. 그... 원래 그 사인펜에도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생명펜에도 <웃음> 색깔이 있고 네임펜도 색깔 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오, 아, 검은색. 아, 이거는 응? 검은색. 이거는 이제 하늘색. 바로 자 그럼 각자 거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어 찍은 사진하고 이제 2022년이니까 또이천이2이2 2년이 이제 호랑이 해래요. 맞아요. 저, 딱 머리색이랑. 예. 네, 어, 호랑이 해라서 저도 호랑이띠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 에디션. 오. 그래서 오. 우리 이렇게 A 팀이 와 이렇게 주황색과 검은색을 아, 좀 주황색.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네. 콜라보레이션에서 네. 제 머리도 여기 보시면 주황색과 전, 제가 검은색 어 노란색 네. 음, 주 네, 한정, 네, 한정 네. 리미티드 네, 런래셔셜니다 아, 네. 콜라보해서 콜라보. 그리고 이게 한국어로 행복만 에디션. 가득하길 이렇게 해서 어, 네. 뭔가 확실히 행운의 카드 같아요. 네, 좀 심플하고 눈에 딱 들어오게. 소정욕구를가 살짝만 좋아할 요 그러면 그 이거 기념물 호랑이 표시를 <웃음> <한번> 해주세요. 아휴. <웃음> 잘한다. 어흥, 오케이. 아카메라 보고. 뭐... 알았어요. 아니, 할라. 어흥 <웃음> 필요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좀 다른 걸, 다른 어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연초부터 우리가 어흥을 네. 많이 했잖아요. 우리 또 호랑이띠라고 해가지고. 그죠?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아,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어흥이. 다른 어흥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웃음> 다른 어흥. 신발하네요. 맨날 했던 어흥 말고. 그럼 마무리로 주시면. 아, 아 그래요? 뭐? 아, 그럼 더 부담스러워 아, 니 심할래, 심할래. 자. 아! <웃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활력이 넘치는 호랑이를 넣고. 요 다음 영상이. 어, 일단 제 행운의 카드로 일단 말씀드릴 것같으면 일단 여기 보시면, 에 에이틴 링에 대한 8개의 하트를. 오! 제 마음을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이따가 한번 <웃음> 더 붙일 거고요. 네. 뭐, 뭐, 아 뭔가요? 본인이 이제 본인이 햄모에 있으니까, 햄모에 아. 본인이 사진에 있으니까, 이렇게말한 거죠. 네, 그런 거죠. 어, 네, 네. 네. 네. 네. 및 여상인가지고 네, 제트튼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진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근데 네. 네, 이렇게 딱 보면, 어, 어 근데 뭐 이제 헤그림이 음. 있고 이렇게 사진 있고, 어 근데 뭐다른없없나고 뒤를 딱 돌려봤을 때, 아 이거 진짜 예뻐. 뭐, 아 이거, 뭐, 여기, 여기 보여드려요. 네. 기 가까이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 여기 토론도 제가 나와 이렇게 뒤에 이제 에이티니의 자존감과 You r e 에이티니... my star oh, I love you 너의팬 내가 있어 좋아해 I always be with you 애정해 아, 손이 예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멘트들로 에이티니가 이 행운의 카드를 봤을 때 뭔가 되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되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뭔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멜티드를 음. 적어놓은 네. 행운의 카드.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연사 응? 딱 네. 아, 받았을 때 정말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카드. 제 개인적으로 약간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사니까. 음. 어. 네, 네. 저는, 어,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살려 했는데, 네. 포도가 생각이 안 나요. 포도를 한번 그려봤고요. 아, 음, 좋아요 그리고 하고싶은 메시지가있었어요 그거는 <웃음> 이제 우리는 하나니까 ATYT는 하나니까 약간 이런 공부를 담아봤고 ATYT 이 이렇게 하트 해놨고 음. 네 사실 이거를 겉에 이걸 포도알로 하고 싶었는데 네. 제 상상력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예쁘게 보면서 반짝반짝거리 노란색으로 포인트도 좀 줘봤고요 예뻐요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이가 좋아하는 <웃음> 걸로 가득 채웠으니까 그렇죠, 해문뭐요 잘한다 네, 해문대요 선나 어, 아, 아, 어, 어, 그, 나 진짜 우리 멤고들 <웃음> 없으면 안돼박성원이 어, 아.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이가 그렇구나. 좋아하는 걸 보면서 우리 a t 이 분들도 행복하시라고 그렇네 산이는 이걸 보면 행복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이제 행복해 이제 이걸 보면서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해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행운의 편지 컨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 네, 저는 이제 자이 편지는 2022년 6월 3일 에이티즈 성화로부터 전해지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고 하루에 한번 스마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 속 성화가 어두워집니다 와 아이디어 오 뭐야 오 어, 밝은 동화가 보고 싶으시면 하루에 한번 스마일 안 웃었어 어, 그러면? 에이클로버 이렇게 그려놓고 요 이렇게 네, 했습니다 오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요 독창적 점수, 독창적 점수 100점 네, 그러니까 좋구나. 이걸 네. 보시고 뭔가 좀탐퓨터치 않은 일이 있더라도 어. 이런 뭔가 하찮은 재미에한 아.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어. 좋겠다는 바램에서 가벼운, 가벼운 유목푸들을 네. 어, 좋겠으니 아. 아, 아주 되게 의미 있는 게잘 완성된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댓글에 아까 못 읽은 명칭을 네. 네.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웃음> <웃음> 산이 넌 <너무> 말랑이야 <웃음> 산이 넌 말랑이세요 말랑? 네 말랑말랑? 성화 어 I love you I love you 스티커 붙이면 줘 예쁘다 You look so happy, <웃음> 여기 아까 그 성화의 그 대답에 서, 성화의 그 뭐였죠? 뭐였지 가저였나요? 네, 아, 가저. 그... 어, 그, 그거에 약간 답장 같은 것 같아요. 음... 카드 1위네. 1위네. <웃음> 카드 1위네. 드리겠습니다. 카드 줘! 아, 네. 하이트 플리즈. 하이트 플리즈. 여상홍중수 아 저희가 이걸 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 읽으시라고 진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상홍중수 해서 감사합니다. So sweet. 아 여상이 말티즈라고 예예아아니요 절대 도베르만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 여상이 말티즈라고 아아 음. 도베르만이라고 이렇게 팬말 들고 있는 분들아저 아, 진짜 어저 약간 약간 TMI지만 네네, 아니, 저번에 그치. 무대할 때 어떤 이제 a t 님께서 어, 이제 여사님 도베르만이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그, 그 응원 그 뭐였죠 그 슬로건 슬로건을 이렇게 딱 들고 가셔가지고 또딱그걸 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탁 뛰어갔는데 이제 그 이제 님 a t 님께서 갑자기 뒤로 확 돌려대 막 응뻥이야 말티즈 키우 이렇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되게 웃겼던 좋네요 <웃음> 아 재밌다 형수 너무 재밌어요 팬분들도 센스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맞아. 이번에 응. 의상으로 되게 예쁜 의상들 진짜 많이 봤어요 네또 이제 맞아 맞아요 그 뭔가 저희 막그 뮤비에서나 입었던 의상들을 좀 커스팅해서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로 좀 재해석해서 보와주신 네. 팬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또 느껴요 사실 그게 다 저희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하는 마음에서 또 보여주시는 그런 약간 사실 그렇게 옷 만드는 게 그죠. 진짜 저희는 이제 그냥 보니까 그렇지 그게 집에서부터 저희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시고 맞아요. 그걸 직접 입으시고 또 여기까지 와주신 거잖아요 그 정성이 랑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볼다 뭉클 뭉클 그런 네, 거맞아요 한국에서부터 유럽 아, 미국까지 미국 투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7개 도시죠 지금 이번에 비기닝 오브 디 엔드 6개 도시 비기닝 오브 디 엔드는 6개 도시를 지금 했고 공연을 이제 거의 한 9개 정도 했는데 음. 아, 하면서 음 이렇게 감사했어요 사실 그 이걸 우리는 공연장에 그 정해진 공연장에 가면 되지만 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집에서부터 예매하시고 맞아요. 직접 오시기까 뭐 운전을 하시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응. 이용하시든 오시고 들어보면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좀먼 어, 도시에서 오신 시 분들도 계시고 <웃음> 아, 어, 그리고 저 되게 감사한 에이팀으로 계셨는데 응. 이제 무대를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무대도 무대인데 그, 그 관객석에서 수화로 응. 저희 무대를 직접 아스로로올아 아, 진짜 로 아, 음, 그것도 되게... 아, 너무, 너무 감동이 있었어 네. 어, 너무 네. 감사드린다, 네. 진짜로 그래서 하여튼 음. 저희도 그만큼 좋은 팬분들이 계시는 만큼 저희도 좋은 영향력을 음. 보여 드리는 아티스트가 돼야겠다고 이번에 음. 또한번 다짐을 했고 에이티이에좀더잘 어울리는 가수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 이제 투어, 이제 U.S. 투어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니, 네. 난또 어떤 것들이 다가올지, A.T. 지금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지 좀 기대해주시면서 어, 네. 이제 저희가 어네 오늘 어땠어요 멤버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라이브하면서 이걸 네. A.T.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어땠나요 다들? 네, 꾸미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웃음> 그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되면 다 추억이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루 자체가 되게 좀 약간 그죠? 약간 좀 약간 탁 트이고 약간 맞아요. 재밌는 맞아요.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긴 한데 어, 이제 언제 이게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밖에서 맞아요 이제 되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디스패치와 함께 그래서 아마 이게 공개가 될, 때, 될 때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연을 끝내고 엄청 되게 즐겁게 진짜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음. 뭔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예쁜 사진을 찍은 것들을 아마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기대 충분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좀 역대급 어, 멤버들을 맞아. 많이 봐가지고 <웃음> 오늘 되게 날씨도 좋았고 먼저요. 풍경도 너무 먼저요. 좋았고 또 저희도 저희들 힐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행운의 카드를 우리 에이티니 분들께 선물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임미 hey, 2팁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셋그늘 내가 한다고? 네, 사가 오늘 그걸 내가 한다고? 너무... 이거 너 처음에 는거 같은데? 디스팅 치러커 브러커 브러커 브러커 브러커 브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까지 해줘 그것도 내가 해줘 아, 아, 야, 야 이거 아무도 어? 할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까지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네. 캡틴의... 그런데 너무... 허, 그거 뭐뭐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사진 진짜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런 아. 안 그래? 아, 해봤잖아. 나할수 나 나, 나, 있나? 나혼나 해봤잖아. <웃음> <웃음> 숨길 수 없는. 자, 자, 자. <웃음>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비서티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안녕.